잉념은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망치맨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로하있다 안녕하세요 천구구 한별님 예. 그리고 김리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김리야.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김리가안 보여 오늘 김리아는 안타깝게 오늘 아파서 같이 못하게 되었어요 저리요 <웃음> 여기다 <있다>, 여기다 <웃음> 야 뭐야 오늘 망치맨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너. 자 게임은 간단합니다 컴퓨터 4대 해킹해서 탈축으로 나가면 되는 거고요 망치맨은 모두 죽이면 이기는 겁니다 어. 저 아니래요 게임 시작 과연 이거 망치맨이니까 누구야? 더 <웃음> <웃음> 어딨어? 요르르다 <모르는다>. 어 <웃음> 어떻게 한 거지? 그건 어떻게 때려 아직 게임 o d i l e c o m p u t 아 r 대기, t o m 내내 c 해 i t a c o m m i t a t o 컴퓨터 m p u t 뚝 r 뚝 o 뚝 p 뚝 t 뚝 r 뚝 o m p u t e r c o 는 p u t e r c p u t 가 c p u c p u c p u 맞아, <웃음> 모르겠어. 코일 장석이 달렸나 봐. 어, 근데 요로는 안 봐줄 것 같아서 엄마를 들리따가 하자. 와, 이거 맵 엄청 넓어요. 이거 도망 잘칠수 있겠다. 음, 쉬워, 쉬, 쉬울 것 같아. 음. 뭐야? 컴퓨터 두 대를 벌써 찾아왔는데? 음, 음, 음. 아직 안 풀었고요. 컴퓨터 내는데. 하지만 플레이어들이 보이질 않네. <웃음> 아, 좀 어려울 거야. 우리 찾기 탄 <웃음> 걸? 응? 어른님 어디 있을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문을 어. 열어봐 어, 어, 근데 맵, <웃음> 맵 너무 좋다 요리로 바보다 이렇게 자극하면 좋을 거 하나 줬다고 그럼 자극 필요는 없잖아 <웃음> 못 찾는 것도 앙무 <웃음> <웃음> 금방 탈출하겠구만 오케이 거미 또한대 해킹 완료 <웃음> 어, 좋아 좋아 뭐 <웃음> 아, 근데 이거 맵 진짜 너무 넓은데? 어, 어, 어, 핑계대기 어, 어. 시작한다 <웃음> <웃음> 하나 더 완료! 요로 <웃음> <아니, 웃음> <여로를> 못한다! <웃음> 아 이거 너무 잖아 <웃음> 핑계대기 시작한다 어메이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나요로루를 봐, 요로루를 봤네? 나도 아까 요르님 어, <웃음> <봤을> <웃음> 뒤에 뒤에 뒤에 요로루님 <웃음> 뒤에 아무도 없지롱 다 <웃음> <웃음> 고르지롱 재밌네요 다 고르지롱 아, 컴퓨터 한 대만 깨워도 되겠네, 한 친구들. 어, 제가 다. 어, 열렸다! 오, 문! 오, 열렸다. 아, 아야 열렸다! 얘들아, 문 열렸다. 탈출구로 어, 어, 이제 나가볼까? 깡 졌는데. 요루루 나 다섯 번 지나가면. 멍청한 듯. 우리가 너무 많이 플레이를 했나? 너무 잘하네? 맨션매비 너무 너무 봐여름 바보단 뭐야? 탈출! 플레이가 한 번에 구경을 못했어 노른이님, <웃음> 김리아가 너무 놀리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약올린다, 엄청 이리맨님, 이리로 와보세요 왜요 물에 안 아프게 착지하는 법 아세요? 어떻게 착지하는 데옵? 외보스라 물이 아니고 이거 그건데요. 소품이라서 이거 물 아닌데? 시멘트인데 이거? 아니에요. 수영하는 중이에요. <웃음> 내가 개헤어문 1등이야. 1등이요. 가자. 어. 어 찍고 돌아가는 거야. 들어오. 좋았어. 다음 게임. 이번에는 학교 웹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웹은 좀 쉬운데. 야 이번에 망치맨 김리아다. 아니래요. <웃음> 김리아 맞아. 아, 렸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녀이 누가 봐도 자기인데 끝까지 아닌 척하는 거야거나김 <웃음> <김이야랑> 이거. 랑눈 마주쳤어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리이님내 옆에 지나갔어. 김거 스피드 스피드 쓰고 이거. <웃음> 야거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겠네. 어허. 음, 음, 어허. 음. 어허. 어허? <웃음> 어, 어 아, 나 김리아랑, 어, 어, 어 방금 제 앞에 김리아님 지나갔어요. 힘들, 빨리 컴퓨터 찾아, 야. 컴퓨터, 어허. 컴퓨터 어허. 어디 있는 거야? 아 컴퓨터가 왜안 보여? 어너 방금 진... <웃음> 김리아 봤어 어허... 아 진짜 어 역시 컴뱉어 숨꽉 참고 있었잖아 컴퓨터 어디있어나 컴퓨터 못 찾겠어 그게 왠줄 알아요? 왜요? 전판에 저를 놀렸기 때문입니다 아나안 놀렸어 나는 안 놀렸어 <웃음> 뒤끝 있네 어, 안돼 <웃음> 오... 저 기둥 뒤에 있었는데 김리아님제옆 지나갔어요 그냥 잡히지 어디 있는 거야? 아어떡해 김지아 한 명을 아니야. 못 잡아? 한명 잡으면 끝까지 간다. <웃음> 한 명만 잡혀라. <웃음> 어 하나 열었다 도망쳐. 어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오? 오? 문솔 열리는 소리가? <웃음> <Fair 웃음> <Samantha noise> 아아아아아참죽요어분명이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웃음> 근데 다 미연이도 같이 있었는다 미연이만 없어? 난 투명 인간이었거든. <웃음> <웃음>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웃음> 제발 <제대로>. 누가 좀요 <웃음> <응. 웃음> 아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 얘들아 또날주길 바래! 컴퓨터 두대 남았어! 얘들아! <웃음> 어, 어디서? 어디서? <웃음> 어디서 도망쳐? 어디서? 가, 어디서? 놓아! 도망칠 생각하지도 마. 평생 나랑 있어야 되니까. 이 <웃음> <웃음> 어, 안되래? 이제 나만 컴퓨터가 안 보여. 난 너의 네, 장난감이 네, 냉동 아니라고 냉동창고로 냉동. 냉동 들어가자 아, 냉동창고는 그만 아오오 아. 아들아 내 몸이 했잖아. 서서히 얼어붙고 있어 도와줘 네. 이 여배님보다 네. 컴퓨터가 중요해요 제발 <웃음> 컴퓨터 중독에 나오세요 이 컴퓨터 중독자들아 빨리 나와 아아 애들아 나좀 빨리 좀 구해줘 나 서서히 몸이 얼어붙고 있어 <웃음> 애도 따뜻해지는가야가 나만 쫓아와! <웃음> 나만 쫓아온다고! 청춘하면 되지아 그만 컴퓨터 두대 남았는데?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한대 해킹중 한대 해킹중 누가 청춘하네? 나분터 청춘하지마! 지금 3분의, 1, 3분의 1 했어요 분의1 튀어 음. 눈치챘어 눈치챘어 눈치챘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반했어요 반짜 진짜, <웃음> 님꼭 살아서 나 진짜, 파짜 진짜, 진짜, 고짜 진짜, 진리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으루로 어? 갇혔어 서으루 갇혔어 서도저 그, 그, 그, 그 그. 컴퓨터, 트리, 니가 터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요으으이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야 뭐야 열렸다 야, 문 열렸다 문 열렸어 문, 문, 문 열렸어 없어. 언니네 주명호 개포가야 돼? 되니까 <웃음> 때리면서 찰지다 짜식이 어어어어 어? 어? 슬슬 탈출해볼까 <웃음> 아! <웃음> 무서워 무서워 <웃음> 지금 갇힌 사람 누구 있죠 저랑 강변님이요 <웃음> 어. <당면이며. 웃음> 왜 이렇게 많이 갇혔어? 다친게 아니고 단미호는 어. 그냥 묶어놓고 있는거 같은데 이렇게 <웃음> 있어? <웃음> 아니 예아 이러지마! 고있스면 화이트데이 아이, 있잖아 사탕 아이, 줄게 저희 강아지거든요 산책 가야지 <웃음> 아, 아이고 잘짖는다 산책 가자 <웃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웃음> 있는거야 <웃음> <웃음> 산책 가자 아폼 맞다 <웃음> <웃음> 가지마 어? <웃음> 이겨배님 빨리 빨리 지금이야 <웃음> 곧 있으면 잉여맨도 올 거야. 어. 어. 얘들아. 어? 탈출, 어? 탈출구, 탈출구로 나와. 어. 문, 나, 문 하나 열었어. 난 나갈게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웃음> 어, 어, 어. <웃음> 어. 어디 아! 어, 잡겠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주... 달려! 중국은 <중국으로. 웃음> 길이 없어, <웃음> 길이 없어요. 나랑 <웃음> 아 <웃음> 여기서 평생 살죠 <웃음> <웃음> 제발요, 한번만 봐주세요. <웃음> 나 탈출이야. <웃음> <웃음> 아 <웃음> 가두지 마, 가두지 마. <웃음> 문은 내가 열었는데 나만 못 나갔어. <웃음> <웃음> 산책하자. <가자. 웃음> 귀여워 우리 중국아가 지 문은 오. 내가 열었는데 아아아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진짜 무네 <오>, <웃음> 진짜 문은 내가 열었는데 내가 문 <웃음> 나갔네 <웃음> 어울하시면 나갔어야죠 하지만 나도 열루를딱 살려가지고 나갔다고 맞아요 <웃음> 의리 있어 의리 있어 음. 어쨌든 을 방치맨!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